아! <웃음> 미래지단은이제 파괴가 된다! 아! <웃음> 어, <웃음> 씻으니까 정말 개운하다. 어, 잠깐만. 머리는 귀찮으니까 내일 감고, 이도 귀찮으니까 내일 닦고, 샤워도, 그냥 내일 해야지. 어머, 잠깐만. 나안 씻었잖아. <웃음> 잠자야지 어 귀찮아 귀찮아 어우 날씨 너무 덥다 아좀좀쉴수고 어, 자야겠어 아휴 왜 이렇게 더워 뭐야 아나이게 에어컨 대신 히터 틀어놓고 갔네아 조리야. 아 빨리 추 잠자야지 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아아아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군 다들 모여. 좋았어 다 왔어? 응! 왔습니다 근데 네, 이6 6쇼큐버스는 어딨어? 아! 아잘 오봤어요 뭐? 뭐 미인은 잠꾸러기라도나 뭐래나? <웃음> 아 미치겠다 진짜 저 어쨌든 잘 들어라 우리가 이 미래재단을 파괴하기 위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갖고 왔겠지 자! 먼저 땅콩이! 어게할 거야! 일단은 이 미래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인간들이 다들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 식기마다 땅콩을 먹일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근질근질해서다 죽겠죠? 하하하하 그걸 죽음 아이디어라고 되고 있어! 루파리! 한마디 해봐! 에이. 못하니? 아 제가 모은다고 모았는데 왜다 상태가 다안 좋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 아이디어라는 말이 아이디어를. 네들 머리 등기 없어. S C P. 머리 등기 없잖아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 현타와 아씨. 저 공구류.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뭐야? 우리가 공개 오디션을 보는 거야. 공개 오디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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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미래재단을 파괴할지 지금부터 보여주시죠. 저는 미래재단에 불을 질러버리겠습니다. 어! 아아마에 들어. 어 그렇지. 어떻게 불을 질을 건데? 이게 봐 이렇게 불을 질려버리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CP939입니다. 제특기는 사람을 따라 할수 있는 성대모사를 할수 있습니다. 야너 뭐야? 내목소리 똑같네. 이게 바로 성대모사지요. 목소리 똑같이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웃음> 이 병원에 어 안들을 해보겠습니다. 어이 병원에 그짤안돼 해봐 시작. 뭐, 안 돼? <웃음> 잘하는구만그 다음 프리지르는 곰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오 비슷해 자 마지막으로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뭔데? 코모이를따라 보겠습니다 뭐? 코모이 안녕? 난 코봉이야 아하하 목소리 똑같지 내가 이 SCP 재단을 핵폭탄으로다 폭발시켜버릴 거야 하하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합격! 합격! <웃음> 아 아주 똑같아 아자 학교 통지서 받아 가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SCP들 미래가 밝아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어우 참, 이 엄청 힘들었네 어? 저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 아니야 SCP 035 맞습니다 우리 s c p 의 브레인이죠 자 SCP를 어떻게 파괴할 건지 지금부터 보여주세요 누워줘요? 아보여달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파괴를 어떻게 할 건지 보여달라고요 아 파괴요 아이고 간단해요 그냥 빵 터트리면 되는 거요 예 아이 터트렸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다 걸리잖아요 그럼 다시 뒤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코보에 엠테 딱 걸리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임마! 집에 가봐! 야, 야, 야, 집에 가도 다시 오지 마, 씨. 야, 역병 의사. 아, 예, 예, 예. 우리 이거 저기 재단 폭파 보뭐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서큐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서큐버스를? 제가 코봉이를 꼬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길을 받아온 다음 해폭탄 시설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폭발을 시키는 거죠. 당장 이 영역을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어? 불러시요너 <웃음> 아직도 안 갔어? 어? 어 와서 와서 와서 자고 있을 때 깨우고 그래 진짜 난리야 난리 너가 빨리 불러 빨리 와야 될거 아니야 이 자리 왜안 오는 거야? 오빠 잘했냐고 미안 어? <웃음> 어떻게든 미래자를 파괴하는데 너도 힘을 모아 어 힘먹으라고? 알았어 잠깐만 어뭔 뭐 거야? 이 보는 중. 아 진짜 그렇게 말고.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된장찌개 냄새. 어너 많이 먹었나봐. 어. 야, 야, 야옆병 어떻게 되겠니? 어예잘잘 얘기해볼게요. 석교버스어 어, <웃음> 왔어 옆병 <웃음> 부탁이야. 네가 코버를좀 맡아줘야겠어. 손 내리라고. <웃음> 어어 어, 알았습니다. <웃음> 어 그래서 코버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코버이를 꿰서. 키를 좀 빼서 줘. 아, 키 빼는 거? 어, 일도 아니지, 일도 아니지. 고봉아 키 줄! 이럼 바로 키줄 걸. 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걱정하지 마. 키만 뺏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거 그 얘기할라고 여기까지 불렀어 짜증나. 어, <웃음> 다음부터 전화로 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어, 갈게요, 오빠들. 지금 자. 서큐버스를 이용해서 코봉의 키를 뺏는다그 키로 해프 시설이 있는 오구역을 들어간다. 그리고 구삼구를 이용해 중앙정보국을 휘어잡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간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미래재단은 이제 파괴가다.